이래요. 1이 네. 되죠. 네. 근데 얘랑얘랑 얘랑 다르죠. 친구가. 오, 아.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달라졌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 일단 조심해야겠네요. 네. 오. 그럼 이게 얘네들이 차이가 생긴 거는 오. 그러니까 얘는 6승을 먼저 했고. 얘는 이거 나눈 삼승만 하게 됐으면 이게 차이가 생긴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어허. 그래서 그냥 지수법칙 첫 번째 것만 아니면 네. 네. 중간은 가요. 아하. 아 그리고 이게 분수에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유리수에도 되고 무리수에도 되고 실수범까지다쓸수 응, 응. 있고. 네네. 아,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연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